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4월까지 1.9%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5.96%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구 대표 부천으로 손꼽히는 수성구 범어동 범어 SK뷰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4월 11억 5천만 원에 실 거래됐다. 지난해 말 거래된 최고가 대비 3억 원가량 떨어졌다. 수성구 범어 센트럴 프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해 11월 13억 6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 3월 매매가가 10억 8천만 원으로 하락했다. 청약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미분양 물량도 연일 증가세다.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6,572가구로 2월에 비해 2천 가구 넘게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미분양 주택 수 1위다. GS건설이 최근 공급한 대구역자 이더스타는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지만 20여 가구가 미달됐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 대구동구 효목동에 분양한 동대구 프로지오 브리센트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0.4대 1에 그쳤다. 대구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부는 것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19년 7,483가구 수준이었던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1만 6,904가구로 급증했다. 올해는 1만 9,812가구가 입주를 앞뒀고 내년 입주 물량은 3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구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매매가가 허락하는 양상이다.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집값이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